유병자 보험 하면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이 고혈압 관인것 같아요. 아, 어,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먼저 고혈압. 고혈압은 현재 기준으로 네명 중에 한명 정도가 고혈압 환자로 보면 되는데요. 신평원에서 2018년 생활 속 질병 통계 백선 자료에서 발표한 건데요. 2012년도 기준으로 고혈압 환자가 남녀 기준으로 약 53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환자 수가 2016년도에 590만 명 정도로 환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음. 이때 치료비는 약 7,700억 정도에서 9,0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음. 치료비가 해마다 약 4%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물가 상승률 한두배 정도로 보셔도 될것 어, 같아요.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는 좀 이유, 원인이 좀 있을까요? 유전적 요인도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스트레스나 뭐 비만, 가장 큰 원인은 고령에 의한 것 같습니다. 한번 걸리시고 딱 치료받고 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평생 죽으실 때까지 거의 가지고 가시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수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런 걸좀 예측 가능한 증상들이 좀 있을까? 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들이 없으셔요. 조금씩 진행될 때뭐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두통이나 현기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때는 보험적으로 봤을 때는 유병자 보험밖에 없으셔요. 음. 5년 이내에 고지어 무에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진단만 받더라도 뇌 관련 건, 심장 관련 건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이 납니다. 남자분들은 30대부터 여성분들은 40대, 50대, 6 0대 정점에 다다하시거든요 누구도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건강할 때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셔야지만 보험료도 많이 아끼시고 원하는 흑약이나 좋은 담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음. 저희가 심평원 자료를 보게 되면요 남자분들은 30대부터 50대까지 고혈압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를 있습니다 특히 30대 되시는 분들은 다른 보장은 내가 조금 후에 가입을 하더라도 여유됐을 때 그렇죠. 음. 뇌나 심장 관련 진단, 수술비 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사망률 높은 게 암이다 보니까 암보험하고 2대 질환에 대해서 더불어 약간 생각하시는 개념이라면 최근 저희가 이런 병력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젊으셨을 때 준비해야 되는 보험들은 사실, 이대질환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죠. 진단을 받아버리는 순간에는 표준체에서 뇌나 심장 관련 보험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전에 웬만하면 이대질화에 대한 부분들 꼭 준비하셔라 음, 네 맞아요 결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남자분하고 똑같습니다 약 복용하고 상관없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는 유병자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게 본태성 고혈압인데요 내가 병원에 가셨을 때 음. 의사의 약 처방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10부터 I15라는 숫자를 받았을 때는 내가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면 뇌나 심장 관련 합병증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18년도 이전에는 뇌졸정 그리고 2010년도 이전에는 뇌출혈 보험이 대다수였습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이 뇌혈관 진단 그래서 머리 쪽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뇌가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심장관련 것도 17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심근경색적으로 많이들 가입이 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특정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가족력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특히나 더 주요 하시고요 어이 고혈압이 이 뇌나 심장과 관련된 진단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담보들을 반드시 살펴보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당뇨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유병자보험의 음, 핵심일 것 같아요 이 당뇨병 당뇨병 환자는 어. 지금 최근 추이가 어떻게 될까 당뇨병 같은 경우도 지금 연평균 약 5%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 음, 2018년도 질병통계 백선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12년도에 당뇨병 남녀 환자가 약 221만 명 정도였거든요 2016년도에는 269만 4천 명 정도로 당뇨병 환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5,300억 정도 연평균 치료비가 나갔는데 2016년도에는 7,200억 정도 약 연평균 7.8% 정도 당뇨병에 대한 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를 구분해보자면 요 소아 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와 대사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2형 당뇨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형 당뇨인데요.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전체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87.7% 정도가 2형 당뇨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들이 많이 걸리는 인슐린 당뇨 같은 경우는 전체 약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환자 추이를 보게 되면 제1형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2형 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요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이 식습관 관리랑주기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가족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가장 무섭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계속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요 뇌혈관이나 또는 심혈관 관련 건으로 진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합병증에서 사망까지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관련건 보험은 필히 준비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질병들 가장 대표적인 걸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네. 좀 알아봤어요. 네.